오늘은 지붕 없는 미술관 아름다운 섬 고흥 연홍대에 왔습니다 서역대교를 건너고 거금대를 건너 시양마을에 왔습니다 시양선착장에 주차를 하고요 배를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을 좀잘 지켜야 될것 같습니다 연홍대에 도착하자마자요 이거 뭘들고 계실까요? 뭡니까 이게? 세모요? 아... 네, 도착하면요 바로 관광안내소가 지금 있습니다. 오자마자 소라 조형물이요. 아, 야, 아주 멋지게 겠습니다 저희들은 둘레길을 한 바퀴 돌고 미술관은 나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구황제 박지성이도 고흥 출신인가 봅니다. 아름다운 벽화를 보면서 둘레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연홍사진박물관이라고요 일상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으셨습니다. 김일 박치기 왕이라고요. 이분도 연홍도 출신의 프로네슬러였던 이수관이 따로 필요 없네요. 이 자체가 있습이네오고보장이다 <웃음> 살아가지고 다리가 주파르파르니다 이제. 아르 끝스를기위서는 여기서도 자측입니다 자측. 좌측. 아체가피을 때는 얼마나. 비가 막혔을까요? 울레길은 서작길이지만 바닥바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신문물과 지게 옛날 부근에 아주 좋아합니다 저. 아 이제 트래킹길에 제대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아 바닥에는 매트가 깔려있고요 파날같은 길을 걸어왔는데 새소리에 아주 아. 숲 터널입니다. 썩을 아, 정말 잘갖고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여기에 버리, 버리라고 또 중간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쉼터도 있고요 무더운 한여름이 와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바닷 바람이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변식이 상당히 는 터남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무들이요. 너무나 우창해가지고 큰 한강을 넘어서 아주 싸늘 합니다. 에 창독대가 나란히 나란히 이곳은 또 파란색입니다. 네, 작가님께서 직접 지금 벽화를 지금 그리고 계십니다. 그 자체가 아주 비 철근을 이용해가지고 아르크 둘레길 시작점이 나왔거든요 이제는 존박끝 둘레길을 향해서 또 출발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넓은 바다 끝없는 바다 너울너울 너울 갈매기 때 떠도는 바다 들고나는 바다 물결 출렁출렁 아답보다도요 참새가 더 많습니다 장닭이죠 참새 쫓인이라고 바쁘네요 바빠. 어르신들의 자가용입니다 여렁도에 있는 여덟 개인데요. 어르신들 자가용들이 여기다 이거 좋아해요. 고수며 <목소리> <웃으며> 인사해요. 뻥이요! <목소리> 여렁도 꽃인데요. 엄청 싫어합니다 미술관 쪽으로 출발, 떠 있는 배도 그냥 자연으로 소통하는. 이수강 가기 전에요, 작은 또, 조각공원이 또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물줄 하나 잡았다 아, 달려봅시다. 달려 봅시다 달려 박품명은요 은핀 물고기라는 건데요 네 오른쪽이 미술관인데요 전박 끝을 다녀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바끝 가는 길은 화장길이지만 그래도 그 이곳은 또 꽃길입니다. 꽃이 엄청나 피어가지고 맑은 하늘과 함께 아주 기가 막힙니다. 감사 합니다. 뭘 <웃음> 보이 는금당 도가 이거 썸은 워낙 적다 보 니까요？헤맬 뭐 때넣 고요. 전바끝 40m 를 냄겨놓고 7넘쿨이 하죠 누가 저버렸네 전바 끝 지점에 네, 도착을 했습니다 아 네, 미술관을 향해서 다시 출발하는데요 아이고 7넘쿨이 하죠 내려다보니까요 좌측에 해수욕장이 기가 막힌게 있으니까 한번 내려가봐야되겠습니다아 멋진 곳에 아주 멋진 정디가 자리로 왔습니다. 인증샷은 기본이겠죠? 에이?